데려가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걸 놓치지 않고 물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러나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폐가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탈곡기 방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안녕 오랜만이다 허치 허치 오랜만이야, 허치 우리 모두 웨딩드레스 입고 갈까요? 3주년기 어제처럼 <웃음> 웨딩드레스 입고 갈까요? 네, 사슴 어, 사냥의 신입니다, 허취 다리가 보이네 사냥의 신 앞에서 저희는 지금 케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 맛있네요. 맛있네요 사냥의 신 앞에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반영의 신 맞죠?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리데가님이 앞장서시면 저희는 따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팟은 저를 견뎌낼 수 있을지 <웃음> 도전입니다. 이파선처를 견뎌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늑대들은 불을 무서워하네요. 원래. 애들이 불 무서워하네. 와.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채팅창을 잘 확인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주십시오. 오늘은 사리 사욕 방송입니다. 제 사리 사욕 방송이기 때문에 멘토 들어왔습니다. <웃음> <웃음> 아직까진 순조롭습니다. 당연히 순조롭겠죠. 아직 뭐, 보스를 만나지도 않았고 근데 얘네들 원래 이렇게, 이렇게 안죽나요? 네. 리드가 님이 설명.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여기 세명 있었던 거 기억납니다. 힐러부터. 알겠습니다. 힐러부터 잡겠습니다. 네네. 네. 네. 기억이 납니다. 그쵸 잘 막아야겠네요 음네 탱커 이란님이 따로 잡고 계시는거 초록색 장판에는 스태미나 관련된 걸 못쓰죠? 네. 음, 저희는 스태미나 관련된 캐릭터가 없는 건가요? 음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왼쪽 어디 갔지? 눈비눈 사라졌네. 저이고 y 힐러부터 잡는다고 해서 힐러부터 잡고 있습니다. 우와. 오우. 오케이. 잡았습니다. 그럼 뭐 잡을까요? 아처 잡을까요? 아처. 오 예. 아처 어딨죠? 아처 어딨죠? 아처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매지카 수급이 안되겠습니다 이럴 땐 강공기. 흉 아, 강공격을 해야 됩니다. 강공격을 해야 됩니다. 끝난 건가요? 이쪽이네 이제 한방한방 한방 공격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아 역시 매직카 수급이 전 항상 문제군요. 안녕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생 네, 당연히 생방송 중입니다. <웃음> 네, 청우 님, 오늘은 제가 살짝 게임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어 가지고 어제처럼 이렇게 탈탈 털리는 모습을 마음껏 즐기실 수는 없을 없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비정규 방송, 추가 방송, 사리 사욕 방송입니다. <목소리> 친우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리 사욕을 채우는 방송이기 때문에 매멘트 하나 얻으려고 지금 와봤습니다. 네. 근데 길드 레이드가 없습니다. 저희 길드 레이드를 뛸 만큼 길드 어... 원이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다. <웃음> 뼈를 얻었습니다. 전 여기 와가지고 뼈를 얻었습니다. 배낭에 로칸의 눈물, 리드가 님의 눈물을 얻으셨다 이라 님이 뒤에서 저를 탱커로서 이끌어주시는 거죠. 뒤돌아보면서 빨리 와 차차. <웃음> 아힐러시운요 총우님 힐러시운요 저희 길드에 힐러가 많네요 벌써 3명이에요 길드원은 얼마 안되는데 힐러만 벌써 3명이요 <웃음> 상관없습니다 힐러 많으면 좋죠 탱커 하나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바구니스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그림자천 업계전 이거군요 이게 이제 인드릭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체력관련된 물력을 먹겠습니다 체력이 아니라 스태미나 모든것을 네 모두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어다니겠습니다 전 이란님 뒤를 쫓아다닐래 저거 저거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녹색 안돼오오 무서워 오 뒤에서 오, 오 안돼 여기 나타났다 찾았다 피하자 찾았군요 벌써 다 찾았네요 이후 죽어라 되스 이야아아 어? 얻은건가? 아닌데. 분 분을 얻은 거구나. 아니, 메멘토 얻은 거 아니네요. <웃음> 깜짝 놀랐네두 마리 남았고. 감사합니다.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헤헤. <웃음> 인드릭만 잡자. <웃음> 안 깨도 아. 인드릭 잡고 안 깨면 못얻못 못 얻는 거죠. 인드릭 잡고 안 깨면 분들이 컨트 페이지에서 아네 알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모티프가 목적이라 깨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두세 번 도실 건가요? 아 두세 번 두세 번 도는데 혹시 거기에 저도 있는 건가요? 저, 저 이분들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 이분들 들 이분들의 목적이 들통났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티프가 목적이었어요 이분들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웃음> 갑자기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어, 전 오늘도 털리는군요. 어떤 형태로든지 털리네요. 이분들. <웃음> 그 새로 나온 모티프, 어쩐지, 어쩐지, 그, 바거든요. 어, 새로 모티프가 있네. 근데 마취오브 세크리파스에서 나오면, 세크리파이스에서 나오면은, 오늘 같이 돌면, 뭐, 나도 한두개 얻을 수 있나? 뭐, 하나 얻을 수 있나? 이분들 설마 날 목적, 나를 데리고 가는 목적이 그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였어요. 잠시만요. 잠시 방송 멈추겠습니다. 잠시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분들을 대... 준비 안 되었어요. 준비 안 되었어요. 준비 안 되었어요. 변명해 주세요. 변명. 변명. 정말이에요. 저를 훈련시켜 가지고 두세 번 돌, 돌게 하실 생각인 거죠.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변명을 해 주세요. 그러네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모티프 없네요. <웃음> 모티프 없네요.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너무 오랫동안 지금 밖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약간 수분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한 잔만 떠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물한 잔만 떠올게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얻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웃음> 물 한잔만 떠오겠습니다. 물한 잔만, 또 오겠습니다. 물한 잔만. <웃음> 감사합니다. 모티프 얻겠습니다 저도 <웃음> 네, 모두 물 마시, 물 마시라고 하시네요. <웃음> 네, 조금 당황, 당황스러웠네요. 물 마시고 물 한컵 떠왔습니다 아 진정을 좀 해야 되겠어 갑자기 아 저를 저를 훈련시켜서 숙련 팟을 만든 다음에 <웃음> 나 아까 리드가, 리드가님은또누구 니드가님하고 사전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눌 때 보고 오면은 예습을 하고 오면은 이란님이 수고가 덜하다고 해가지고 아나 되게 저 되게 열심히 봤어요 되게 열심히 봤어요 되게 열심히 특히 이제 마지막 보스 같은 경우는 하드모드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하드모드도 되게 페이지별로다 익히고 그랬는데 <웃음> 이분들 무섭습니다 이분들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들 무서운 분이에요 네, 하드모드, 하드모드 아니에요. 하드모드, 아니, 하드모드. 네, 안 한다고 아까 리드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네, 어... 알겠습니다. 아니, 네 준비 아... 네, 알아... 알겠습니다. 아, 니 준비... 네, 알겠습니다. 모티프, 여러분, 모티프 드세요. 모티프 드세요. 모티프 드시면 돼요. <웃음> 아니, 하드모드 안 해요. 저... 저 하자고 해도 안 해요. 이제 안할 거야. 안요 <웃음> 가시죠.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갑자기 난막막 할거야 신중하지 않을거야 여러분 채팅창에 마음껏 채팅을 쳐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냥 뭐 <웃음> 저희의 하드모드의 저희의 하드모드 어 이게 보스였네 약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냥 평소 때처럼 저 뒤에 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살초 죽여야 되나요? 빨리.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냥 뭐 I you, I can be of 점프를 하면서 다니겠습니다 신중했는데 아이고아 마음이 풀어... <웃음> 안 돼요 마음 풀어주심 아니... 리드가님 아니 리드가님 이란님 <웃음> 솔직히... <웃음> 저엄 없... <웃음> 정말... 이분들, 이세 분께 누, 패를, 패를 끼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엄청 긴장하고 왔어요. 진짜로. 엄청 긴장하고 왔다니까요. 이 정도는 풀어지겠습니다. 살짝. <웃음> 네, 베테랑입니다. 초훈님 베테랑이에요. 네, 풀, 풀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긴장은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긴장하고 처음에 왔기 때문에, 조금만 조금만 풀겠습니다. 봐주십시오. 네 보입니다 아네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블락하겠습니다 가까이 붙지 마세요 네콘 형태의 공격은 모두 피하고 알겠습니다 앞에 있지 않겠습니다 되게 저 기본적으로 다잘 피할 거 피하는데 되게 어린이가 된 느낌이네요 <웃음> 네 아무리 그래도 피해야 될것 정도는 압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뭔가를 찾으셨나요? 이라님 여기서 뭔가를 하셨는데 한방이라서 반드시 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주시는군요. 알고 있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르지 말고 가자. 알겠습니다. 구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건가요? 방금 건가요? 범위가 굴러도 못 피할 것처럼 보이는 거는 당연히 가드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2년 2개월을 했는데 <웃음> 그 정도 판단은 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사망 <웃음> 플래그죠 교만한 순간 스트리머는 사망하게 되있습니다 사실 죽으면 죽는 거죠 <웃음> 근데 이왕 이렇게 된거좀 긴장해 가지고 안 죽고 깨는 거, 안 죽고 깨는 거할수 있나요? 하드모드 안 하면? 혹시나? 네, 저, 총우님. 음. 아, 몹을 넘겼어요? 아, 몹을 넘기셨군요. 이분들 너무 명확한 지금. 명확한 모티프, 모티프 숙련팟을, <웃음> 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오, 알겠습니다. 총우님 고이다 못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웃음> 제 플레이 타이, 플레이 그 기간 때문에 그러시나요? 이분, 이분들, 근데 저는 플레이 한 기간은 사실 그,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저의 플레이 한 시간.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혼자서만 한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2년, 2년 2개월입니다. 정확하게. 2000, 2017년 1월 1일에 이 게임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새해 다짐을 하면서, 음, 뭔가 새로운 게임으로 마음을, 음. 새로운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 음, 엘더스크롤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군. 스카이린. 그것인가? 막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2017년 1월 1일이 <웃음> 지금까지 오게 될줄 몰랐어. 다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죠? 그냥 들어가면 되나요? 오! 오케이. 불렀지만 바로 방어를 하는 일부러 궁 하나도 템퍼럴 가드로 끼고 왔어요. 이런, <웃음> 이런님, 이란, 리드가님, 로프님 퐁. 일부러 템퍼럴 가드로 끼고 왔습니다. 퐁. 퐁. 네. 저, 저 인드릭, 인드릭 안 얻어주시면은 숙련판 아 헤비색 있나요? 헤비색 있나 보네요. <웃음> 이세 분은 똘똘똘똘 뭉치져가지고 <웃음> 이분들하고도 아니면 아무튼 재밌습니다. 뭔가 이게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저도 숙년파때 가지고 모티프 싹 얻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전 팔고 싶은 마음보다도 모티프... 아 근데 모티프는 비쌀 때 파는 건가요? 얻으면 비쌀 때 팔고 나중에 싸지면 그때 익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익히고 네네네, 좋네요. 오늘 오늘 그냥 플레이가 재밌네요. 오랜만에 좀긴장감 있게 좀 하고는 있어요. 평소에는 너무 그냥 슬다 그냥 슬렁슬렁 했는데 긴장감보다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재미가 있어요. 좀 목도 죽이는 맛도 있고 게임에 집중하는 맛도 있고. 리드가님, 인들이, 인들이 불빛을 예습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또 제가 말하면 이란님 또는 로프님이 저에게 공격을 하시겠죠. 단3 명만으로도 저는 탈곡이 가능합니다. 이란님, 리드가님, 로프님 세명세 3명, 명만으로도 저는 탈곡기 기능이 됩니다. 전 리드가님만 믿고 왔는데. <웃음> 이분들은 목적도 숨기시고 저는 목적을 당당하게 밝혔는데 <웃음> 어... 길드... 길드... 길드에는 지금 임시로 한분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로프님은 계속 어, 정리, 정리의 정리 욕구에 불타오르고 계셔가지고 저분은 계속 계실 것 같고요 한 분은... 네... 기, 냉정하게 자신의 지금 길드 슬로선 꽉 찼다며, 네, 안 들어오고 계십니다. <웃음> 세분다 이제 방송 때문에 알게 되신 분인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친해져, 친해, 여기다. 친해져가지고, 네, 음, 친해져서, 친해졌는데 저만 손해보는 느낌은 뭘까요? <웃음> 제가 엄청 손해보고 탈곡당하는 느낌은 뭘까요? 아 이런 네 기다리겠습니다 아이 제니맥스 또한번또한번 10시간 좀 점검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10시간 점검하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10시간 하면 은아네 음. 총우님 제가 요즘 어, 탈곡을 많이 당하고 있어가지고 총우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성격이세요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저인지 아니면 이두 분이신지 이세분 지금 한 분은 튕기셔가지고 이두 분이신지 제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든 네 당연히 저... <웃음> 한 분은 인게임 내에서, 한 분은... 네, 네, 우... 네, 네, 말... 아. <웃음> 감사합니다. 그런 축복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유튜버, 대서고, 대도서관 정도의 인기가 생기실 거예요라는... 그런 축복은 오랜만에 받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총우님 변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변하지 마세요. 저분들 보세요. 단, 제가 볼 때는 이 스트리밍 지연까지 합치면은 저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저희죠라고 타이핑하셨어요. <웃음> 스트리밍 지연 시간까지 조금 감안해서 저분들은 제 말을 듣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웃음> 당연. <웃음> 단 일체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죠라고 바로 <웃음> 반영했어요. 저것조차도 일체의 망설임도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분들도 춤추고 계시고, 지금 뭐. 해고를 보고 계시네요. 해고를 보고 계시고, 춤을 추고 계시고, 네. 에론이 한글 버전이 나올까요? 어... 어, 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어, 수익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야, 오야틀리님 오야 틀리 오야틀리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든 공식 한글화를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면 너무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고요 저 스스로 그냥 좀 유저 수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유저 수가 많아져야지 제니맥스도 어떤 한글화에 대한 고민을 할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야틀리님 제가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 한번 오셨지만 제가 반응을 지금 처음 해드린 건가요? 만약에 이전에 오셨는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오셨지만 가능을 못 해드리는 거라면 잠시만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털리지 않기 위해서 이세분 저희 파티원이신 세 분께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 여기서 숨어 있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잠시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부딪히는 순간 저는 털립니다. 저는 완벽한 퍼펙트하게 저는 퍼펙트하게 이 이쪽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한 분이 지금 어, 부딪히신 것 같은데 저분을 저는 놀릴 지금 그 시간도 없습니다. 이건 다 피해서. 네다 피하고 어딨죠 녹색? 녹색 어딨어요 녹색? 녹색 찾아야 되는데 녹색 어딨지? 녹색? 녹색 찾아야 되는데 오우오우부딪혔어여기있다여기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아닌가? 사용하기 오케이. 저 하나 찾았어요 제가 제가 죽는 바람에 찾았어요 제가 죽는 바람에 찾았어요 나머지 세분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죽는 바람에 찾았습니다. 한번 부딪히는 아 죽는 게 아니라 한번 부딪히는 바람에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볼 여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하드 여기 하드 모델 베테랑을 온 이유는 이것 어어어 어, 어, 놀래라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지금 밝혀진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쟤인가 아니야 오. 우 이제 좀 제가 하, 채팅창을 잡아보겠습니다 어.. 한글은 안나.. 네 맞습니다 디스칼님 맞습니다 일단은 안나.. 비공식 한패 없는 길드어보다는 그렇게 스스로를 저희 스스로 엘, 엘더 유저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면서 <웃음> 버프가 계속 생기는 거 같네 이거 다 잡으니까 아까도 받았고요 응? 뭐지? 나 들킨 거야? 가운데로 오다가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적을 불러낸 거 같습니다 <웃음> 근데 이 정도만 돼 있어도 한글 패치가 아 근데 앞으로 나오는 스토리 근데 스토리인데 스토리를 스토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재밌긴 한데 중간을 가면은 적이 나오나요? 여기 중간을 다니면 강으로 다녀야 되나요? 죽음을 자처하신. <웃음> 제 제가 그쪽 그쪽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이럴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제가 말 잘못하면은 <웃음> 막 털려요. 능언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애드는 다 죽이겠습니다. 나오는 족족 다 죽이겠습니다. 네벤, 네벤, 내보냈는데. 알겠습니다 반드시 실드라 제가 오늘 끼고 온 템포럴 가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드라 퓨 실드불라 음 저는 알아서 피해야 되는군요 세 분은 지금 혹시 디스코드나 행아웃을 하고 계신가요? <웃음> 저는 알아서 저는 알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뭔가 따라온다 싶으면 불러가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웃음> 말이군요 저는 네또 버려졌습니다 죽으면 살려는 드릴게요 라고 힐러님께서 뭔가 굉장히 선심 쓰듯이 <웃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 네. 파티가 이런네요 이런,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딨죠? 음. 지금 제가 뭔가 그냥 느낌적으로 했는데 이건가? 장판 뿅뿅뿅뿅뿅뿅 에드가 뿅, 뿅, 뿅, 뿅. 왜 안죽지 음, 음. 뭔가 하나 더 아유, 궁극기를 썼는데 어, 실드 불라. 경계가 막 내렸지. 경계네요. 경계. 아유. 저 친구를 좀 처리를 해야겠네요. 와왕 뿅. 오! 저는, 저는 이, 이, 이경기가 끝나고, <웃음> 이 보스전이 끝나고. <웃음> <웃음> 털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부터 하겠습니다 <웃음> 오는거 보고 블락한거 같은데 <웃음> 맞아 이거 <웃음> 오는거 보고 블락한거 같은데 어 이상하다 이 노티파이어가 알려줘가지고 블락한거 같아요 봐주세요 겸허히 <웃음> 겸허히 저의 못함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왜또떴지저 일단 일단 이분들께 사줘야 됩니다 이분들께 이분들께 사줘야 됩니다 이분들께 잠시만요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아, 안 돼. 사죄해야 돼, 사죄야 돼. 사죄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아니 그 무조건 잘못했어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니, 노, 보니까 노티파이어가 작동이 돼요. 노티파이어가 작동이 돼가지고, 보면서, <웃음> 저 보면서, 방어 버튼 분명히 눌렀거든요. <웃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분명히 작동하는 거 봤는데. <웃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잠깐, 잠깐 확실하지 못한 컨트롤이 이런 결과를 이분 지금 세분다 세 앉으셨어 자리에 앉으셨어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모티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티프를 위해서 제가 좀더숙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동하시죠 여러분 <웃음> 처음으로 죽었네요 제가 여기서 처음 죽은 거죠. 이 지금 팟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드사... 드사 안갈 거예요 전 드사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드사 안 가요 어, 무슨 무슨 꼴을 당하려고 드사를... 쓰고 밑에 P...P...B 밑에서 그러고보니까 총우님은 언제 플레이하세요? 총우님은 <웃음> 아이고야 와... 오늘도 3시간 자고 밖에서 9시간 활동하고 들어왔더니 온몸이 그냥 지금, 짓부둥합니다 이분들한테 끌려온 것 같긴 한데, 제가 낚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아 근데 조금, 조금 억울해. 일단, 일단 제가 먼저 저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 씀을 드렸거든요. 모티프, 아, 모티프래 레멘트 얻고 싶어가지고. 근데, 리디가님은 본인들의 목적은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어. <웃음> 리드가님이 단 한마디도 언급 안하셨어요 뭔가... 아, 저세 분이 잘못한 건단한 가지도 없는데 제가 먼저 부탁을 했고요 이분들은 친절하게 이렇게 저를 데리고, 데려와 주신 건데 왜 제가 당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이 찝찝함 찜찜함 그리고 의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음? 헤헤 <웃음> <웃음> <웃음> 쟤 왔다 쟤 이거 이걸로 방어해야 되는 아, 방, 방소링에, 방소링에, 방송에 지금 버퍼가 심하신가요? 방송에 버퍼가 심하신가요? 음,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저거 찾았다. 저거죠? 저거예요 인드리기죠, 저거. 인드리가 아닌가? 아니. 뿅뽕 리드가님은 타이핑이 엄청 빠르셔가지고 영어가 먼저 나오시네요 <웃음> 이게 인들이 보스인데가 어, 영어로 DLRP DLS E M F L R 그 다음에 QH TMDL S E P입니다 보스룸 각 모서리 마다 한 명씩 마, 맞는다고요? 호스룸각 모서리 마다 한 명씩 맞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에게 뭔가를 저에게 하나를 맡겨주시는 거네요 장판을 피하다가 여기도 여기도 숨는 건가요? 숨어서 피해야 되네요음 네네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짚고 방법 아, 알겠습니다 스태미나 관련된걸로 물약을 바꾸겠습니다 뿅 준비된 숨은 자세 여기서요 요런식으로 알겠습니다 요렇게 네군데 있는거죠 보스룸이, 음, 알겠습니다.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네. 이 방향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스룸이 저쪽일 테니까. 다이아몬 들어가면은, 지금 입구로부터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누군가 한 명은 보스룸 입구에 있어야 되는 거네? 지금 입구에 은신에 있어야 되는 거네? 요 누군가 한 명은? 그럼 이란님이 입구에 계시면은 전 오른쪽 끝으로 가면 되네? 사각형이라고요? Quickly! c r o u 누구한 명이 못 들어왔는데? 요누구 <웃음> 한명이 못 들어왔는데? <웃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웃음> 이분도 이라님도 걸리셨는데요. <웃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거 저는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구경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하는 거. 저 위치 저, 적절한가요? 저 위치 어딘가 여기인가요? 여기쯤, 여기쯤 이렇게 조금 더 와야 될까요? 요 여기, 여기, 요 정도. 좋네요 음, 나왔어요? 벌써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아이고 이건 빨리 깨는 법인가요? 빨리, 빨리 보스를 나오게 하는 방법인 거죠? 이게 그러면 너무 빨리 나왔는데 갑자기 이 이러다가 또 사라지나요? 그렇겠네 그럼 또 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네 왠지 애들을 빨리 죽여야 될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또 숨어야되는거죠 역시 2년, 2년 2개월간의 감은 틀리지 않았어 오 피해야지 또 피해야지 이거 재밌다 전 이런게 재밌어요 재미치요 오. 제인들이카나가 쫓아와 요 여기로. 여기다. 나왔어요. 나온 거 아니에요? 오. 네,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뭐니? 치우면서 팝트페이지군요 민신하나는 기가 막히게 오 피해야돼 오 뭐야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 빨간어는 뭐죠? 오이 빨간어는 뭐죠? 빨간어는 뭐죠? 이거 이거 저기 걸리면 안될것 같은데 쟤네도 느낌 재밌다 이런 아케이드성 어떤 퍼즐 효사 있는 게 너무 재밌어 응? 퀵클릭? 빨리 사냥의 타이밍 어나 음식 없어 <웃음> 음식 좀 잠깐 먹겠습니다 음식 먹어야 돼요 이란님이 돌아가셨다 이란님을 이란님을 살릴 거예요 이란님을 살릴 거예요 이란 님을 살릴 거예요. 이란 님을 살릴 거예요. 어디 지 인들이 여기 다 움직이지 말아 봐. 잠시 궁극기를 쏠 거야. 좋다. 궁극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오, 또 시작됐어. 뭐 이렇게 자주자주나와 오우 수시로 나오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오우호호 오우. 저기있는데 저게 저..저분이 조금 더 가까운거죠? 저분이 좀 <웃음> 뭐, 뭐, 뭐, 뭐? 오케이, 오케이. 가야죠. 이번에, 이번에 끝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이번에 끝내야죠. 이거 깨면은, 메멘통 가요! 이거 깨면 메멘통 가요! 감사합니다. 아닌가? 아, 하나 더 잡아야 돼요. 이나님, 제가 아까 이나님 쓰러지셨을 때 제가 보내드렸어요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 보네요 네. 하실 말씀 없으신가 보네요 슝슝슝슝 슝. 음... 감사합니다 감... 이란님이 저한테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란님이 저한테 감사하대요 아 기분 좋다 <웃음> 칭찬 들었다 아 칭찬이 아니라 칭찬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인 칭찬은 아니군요 네, 이런, 이런, 이런 생색이라도 내지 않으면 저는 이 분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동포동님 보동, 저는 메멘, 저 메모, 메멘토를 저멘 구하러 이 분들이 함께 오신 줄 알았더니 제 메멘토랑 저 상관은 있지만, 어쨌든 매멘토도 해주시고 저를 숙련시켜서 모티프 숙련팟으로 성장시키시려는 이분들의 빅픽처에 제가 납치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빨리 인드릭을 잡고 싶다 인드릭 잡는게 재밌어요 인드릭이 4마리나 잡아야 되는거예요 3마리가 아니라 <웃음> <웃음> 네 저, 저도 결국 그래가지고 무티푸드 얻게 되는 1석 일석이조, 2조가 되었습니다 사실 큰 욕심이 없었는데 저야 뭐 그러고보니까 블로드 스폰 도 아직 못 얻었던데 그때 포동포동님하고 어... 누구지? 홍달스님 네 킹홍님 만 얻으시고 저랑 그때 함께 하셨던 다른 한 분은 못 얻었죠 아하... 네 1일, 4모스 모스하면 또 모스버거가 생각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웃음> 모스버거 맛있는데 음... 모티... 다, 다들 모티프가 나오면 일단 모티프 사냥부터 엄청 하시나봐요. 그걸 이제 돈을 많이 벌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은 그게 가장 빨리 돈을 또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요? 빨리라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그러면 그 구하신 그 구하신 모티프는 본인은 안 먹는 거예요? 가장 궁금한 거 일단 팔고 보는 건가요? 어, 한국 오세요? 크... 한국 오시는. 아하. 리드가님은 일단은. 이건가요? 이건인가요? 인드릭, 인드릭 잡으러 가자. 인드릭 잡으러 가자. 저도 아마 그냥 먹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에 대한 욕심도 이상하게 없고 골드에 대한 욕심도 없고 아. 그러고 보니까 리드가 님도 독일 독일에서 한국 오시는 공항에서 방송 보시고 재방송 굉장하네요 재방송 <웃음> 저 스스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번개가 치고 있어 공항에서까지 재방송을 뭐지? 우 오! 뭐야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는게 어딨어 저두번 죽었는데 저 그럼 한번더 맞으면은 세 번인데 그럼 끝나는 건가요? 우와 이거구나. 더 점점점 높이 높이 올라가서 죽는군요. 점점점 높이 올라가서 결국 죽게 되는 거군요. 허, 보였어. 오, 수구리. 어디 계시지, 이분들 다? 근데... 아우!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여기는? 뭐하는 곳이 여기? 왜이래 여기? 네 번째는 장난 아니네요. 이게 제일, 제일 복잡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왜 없는 거야? 어? 찾았다. 네이놈, 네, 이놈, 민들이 니, 깃털 모으는 것도 귀찮고, 베리 모으는 것도 귀찮은데, 모티프 얻는 것까지. 야호! 야호! 이제 깨면은 이제, 오, 그냥 됐다. 모티프 얻었다. 아, 모티프래. 그래. 메멘터 얻었다. <웃음> 어딨지? 늑대인간이다! 쓰기! 멋있다! 차차! 우와우. 여기 여기 여기 아바타도 같이 똑같이 할수 있나? 이거 꼭 해놔야지 어딨어? 늑대 늑대 늑대 늑대 한번더 아바타 인식됐나요? 이게 똑같이, 아바타랑. 진동, 진동 엄청 와요, 진동 엄청 와요. 컨트롤러. <웃음> 옆에 지금 아바타는 늑대가 아니라 시베리안 스키 같습니다. 네. 저는 목적,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다음 파밍부터는 이거 안 해도 되는거죠 그럼 그냥 바로 그냥 보스 한테로 가는건가요? 뭐디프워드랑네 <웃음> 제가 오늘 아바타를 또 이렇게 또 늑대인 줄 알고 했더니 어, 시베리안 허스키 같긴 한데 <웃음> 제 아바타가 지금 또 이유가 다 있죠. 이거 얻으러 왔기 때문에. <웃음> 감사합니다. 시간, 시간 내주셔가지고, 메멘토까지 구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음, 제대로 경험하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포동포동님 또 감사합니다. 치읒, 치읒, 치읒, 치읒이 약간 이렇게 축하한다는 의미이시죠? 혹시 축축축축, 축축축축에 앞초성만 어, 입력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챗챗챗챗챗챗챗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채 챗, 챗. <웃음> 아, 오케이. 어, 아, 역시 4시간 자고 9시간 활동은 무리입니다 네네 그 공략에서는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광역기로 죽이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상관없네요 헌트페이지에서? 아 그건 하드모드 제가 본건 역시 하드모드였대 하드모드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웃음> 하드모드 하는 줄 알고 어, 음, 저도 싫어요. 아니, 저는 그런 저 그런 거 별로 싫어요. <웃음>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웃음> 싫어요 2. 싫어요, 싫어요 3입니다. 저는 싫어요 3. 받침은 리얼 시의 시 아니라 리얼입니다. 싫어요 할 때. 헤헤 <웃음> <웃음> 가자. 왠지 헌트 페이지 같네요. 헌트 페이지 같네요. 쫓아다녀야지. 어딨지? 발 밑에. 그냥 사냥, 사냥. 어, 어, 어, 음. 음. 파란색, 푸른색 발판이 필요해. 벌써 잡혔어? 이게 뭔 일이야? 아, 이게 그냥 뱃, 배식군요 그냥 뱃은 그냥 뭐. 또 헌트 페이지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제 왠지 요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느낌은 번개죠 그쵸 섬 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약을 안 먹고 있었어 얘기를 하다가 어이구 어딨니? 푸른색 발판을 찾아라 푸른색 발판을 찾아라 저건가 아닌데 세분은 되게 잘 뭉쳐 다니시네요 저만 항상 왕따같은 느낌이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웃음> 저는 언제나 혼자서 꿋꿋이 오! 아! 막았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패스 하다 할땐 패서 혹시 패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왕따다 또 왕따. 저걸 너무 가까이 있었어. 여깄다 이란님이 돌아가셨어 이란님을 살려야돼 아 살리셨군요 잠깐을 놔두고 만화가 부족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패시 보스 쉐도우 어그로를 먹어줘 아우 그렇군요 역시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두번세번더 돌아야 되는거죠 우리 <웃음> 아 우리 아 우리 아의 우리 아의 두번세번 번 함께 더 도시죠. 네. 저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들께? 그럼이만 안녕. 음, 나 이거 처음 깨는 건가? <웃음> 음, 널 지켜. 이제 공략을 아, 알았으니까 숙련되어서 노예가 되는 길만 남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중간중간 죽더라도 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못 I choose to s 두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못하는 것도 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방송을 채팅창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규방송만큼 말을 많이 하진 않겠지만 하게 되면은 죽을 수 있습니다 <웃음> 이 포탈을 사용하면... 어? 잠깐 원래대로... 도, 아, 저쪽으로 들어 음. <웃음> 안녕? 널 다시 보는구나 <웃음> 나갈 거야, 허친. 안녕. 고마워. 즐거웠어. <웃음>